미용 갈 준비 됐 습니까？래리 이제 베네 탈과 밀러 미용 갈 거야？우리 <레시장> 끌어끌 기만 같이 가는 거야？아니, <레시장> 아니, 아 아니, 고 아니, 아아아 너무 예쁨이에요. 아유, <웃음> 아유, 아유, 아유, 아유. 어, 어떻게 이렇게 귀엽지? 정말 너무 귀엽네요. 어, 우리 집 강아지 맞니? 대체 너 누구 집애니 누구 집 강아지입니까? 누구 집강아지에요 아, 났어?